이게 바로 초성이죠? 깜놀했죠 <목소리> 어, 귀엽습니다.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오케이, 왔습니다 아, 근데 뉴코랑 되게 오랜만에 됐네또 어디 갔니? 오케이, 보고. 당실 갔다 왔죠? 스킨 바꾸는 건 상관없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스킨도 같은 거 쓰시는 게, 이왕이면 낫겠죠? 오케이, 확인요, 우수명님. 있을 것 같다. 눈통 들어왔다 응? 눈통 들어왔는데? 여기서 눈통 하다다 아니 하나밖에 안보여 눈통 하나 눈, 눈, 눈 하나, 눈 하나 어. 눈통 잡았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되겠지. 이거하고 리방 해야 데 응, 아프리카. 자, 가자 오우. 뭐야? 이게 바로 초성이죠 깜놀했죠? 아, 콩이랑 듀오 미션 주면은 화낼 거냐고요? 화내겠지라고요? 아니요. 어 갑등입니다요. 절대 아니죠? 아, 아 맞다 맞다. 아 탈탈. 그래서. 불베서 눈뽕 하나 끌려주고 오케이 박스도 프레이 오 좋아 룸멤버인가? 대병령 스네였던거 같은데? 나이가 다 오늘은 제습기 오래 틀어도 괜찮네. 어? 가 오 건져 둘둘다 있다 둘더 어, 많이 왔네. 아, 쏘면서 가야, 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그게 좀 이제 위압 효과도 있고. 그니까 적도 내 위치를 아는 상황에서. 음. 음... 음... 오케이. 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4시고 쏘다가 한대로 맞잖아. 그럼 그결결 결 따라서 난사 쭉까기면 돼. 어려서 느끼는데. 그럼 양자 양자. 이리 개피안 아? 어? 아마 중하고 올때 검은 없다 했어. 우도 왔네. 우리아디 뭐예요? 우르 아. 모 모르겠다. 나 왼쪽은 그 오겠다으로 어, 어,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좀하제여파 어, 시키라겠노 킹메이커하니 만나세요 검은 좀 마요네 하지만 나는 중필살게 쓰죠 다 잡았습니다, 어, 잡았습니다. 울베아때건복도 건복 패스 패스 이무 패스 패스 다 잡았어요 어? 혹시 개브레헨이 이번판부터인가요? 콩이하고 이5킬 한바퀴 <웃음> 너무 안꼬치 않나? 아군이 한바퀴 동안 콩이랑 25킬하면 2만원 바로 가자아괜찮아 응. 25킬은 오킬만 하세요 <웃음> 오케이 응. 양심 어디? 오케이 위성부터 아나 근데 진짜 가스 시작했데 바보같이 어. 미사일 때아 아, 내가 시작한게 아니구나 방장넘겼지 미사일부터 해야되는데 큰일났다 가심 표물을 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웨어리스 양심. 자 벌써 25킬 깔끔하고요. 초성이 좋아. 어, 또품 있어. 요는 중, 가는 가는 중. 와어중와나중 나도 도하나이 어디 있거잡았고요 눈터 조심가보가 보인가? 아까 왜? 아까 비중간대 있는데 나이스 와또 반맞았다고 그래잇 이보게 살짝 입이 좀 심심한갑네 아, 공역준 아, 오케이 아, 오늘 가세가좀 되는거 맞죠? 눈적이 있다. 눈적이 있어야 하나? 네. 전지. 이건 더 품맞았네. 아야, 아야. 뭐가 많다 아보 아야. 세야아나아어 아 세이버 싫은데? 아이 아,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데니다 규레이. 어 나, 나, 나, 나, 눈, 쓰나미 옵니다. 가긴 뭘 가나요, 도현씨 어디 가요, 짐이 나가세요. <목소리> 어이구야. 나이스. 중국 대포가나. 야! 노 아, 군이승리하였습니다 야, 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이 진했어갔 네. 네. 그래. 아 씨. 어 아, 죽었. 아아이 와, 이거 박빙갔으면 어, 아, 아, 이, 이, 유튜브, 유튜브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있다.